왠지 <웃음> 어? <웃음> 귀여워, 어, 브랜드 귀여워요. <웃음> 브렌디, 카퍼, 하이. 하이 하이야 하이 하이야 하이. 하이, 그거 공 있잖아 언니가 공 갖고 올게 <웃음> 언니야공 갖고 올게 공 갖고 와서 원반 해줄 거예요 언니가 원반 해줄 거예요 언니 원반을 언니가 여기 공 갖고 왔거든요